올해 새롭게 출시된 2021뉴 QM6 차량입니다 보스 옵션이 아닌 일반 순정 자출사용으로 출구된 차량인데요 부족한 순정 사운드가 주어 미니 앰플을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기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볼륨은 15, 음원은 USB, 별도 음향 효과 설정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소니 XMS 400D 미니앰프로 4채널이며 RMS 기준 총1 8 0 w 의 막강한 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디오 튜닝에 입문하게 되면 스피커 위주로 튜닝을 시작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로 교체를 해도 스피커 출력에 따라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QM6에 맞는 커넥터를 사용해 와이어링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잭바이직으로 연결하면 되니 배선 관련 손상이나 고장의 소지가 없으며 차후 차를 바꿀 때도 간단하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수많은 트림들과 부품들을 탈거합니다 QM6는 오디오 잭에 진입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부품들을 탈거해야 합니다 이정도 탈거하면 오디오 커넥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커넥터가 나왔습니다 잭 바이 잭으로 만든 커넥터로 인해 배선 작업 시간이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미리 만들어둔 커넥터를 사용해 연결해줍니다 배터리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사운드 배부 및 출력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미니앰프는 센터 콘솔 전면부에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차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트림 하나만 탈거하면 바로 접근 가능하고요 미니앰프 권장 사양인 전원 라인 길이도 정확하게 충족합니다 분해 역순 조립을 마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장착전과 같은 음원, 볼륨을 포함해 동일한 환경에서 들어본 사운드입니다 대시벨 수치 확인 및 이어폰을 통해 들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차이가 느껴지네요. 보통 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볼륨을 키우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적은 중고음 영역대만 상승하는 데 반해 단순히 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대가 고르게 형성합니다